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2022년 고용산재 보험료 정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보험료 산정에 앞서서 우리 사업장이 부가고지 사업장인지 자진신고 사업장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가고지 사업장이란 일반 사업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해당이 되며 매월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여 월별 보험료를 사업장에 부과및 고지하는 방식으로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업체는 부가고지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진신고 사업장이란 건설업과 벌목업에 해당이 되며 사업장에서 인건비에 대한 보수총액을 직접 산정하고 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장 자진으로 신고하는 사업장을 자진신고사업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건설업이 자진신고사업장인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첫번째 본사와 현장의 보수의 구분이 어렵고 두번째 현장의 경우 현장간 인력이동이 빈번하고 그 이동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수를 공단이 매월 측정하여 부과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업이 자진신고 사업장으로 분류가 된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건설업과 타업종인 제조 및 기타 서비스업 등 타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본사는 부가고지사업장이 되고 현장의 경우에는 자진신고사업장으로 분류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가고지사업장과 자진신고사업장을 구분해 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고방법과 신고일자가 다르기 때문이죠. 부가고지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라고 부르고 자진신고사업장은 보험료신고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고지사업장은 건설업, 벌목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해당이 되고 자진신고사업장은 건설업 및 벌목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기한은 보수총액신고의 경우에는 3월 15일까지 보험료신고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연도는 보수총액신고의 경우 전년도만 대상으로 하나 보험료신고의 경우 확정보험료는 전년도를 계산보험료는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산정 방식에 있어서는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근로자의 보수총액만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지만 보험료 신고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현장의 노무비와 외주 노무비 그리고 건설 장비까지 포함하여 산정을 해줘야 합니다. 과태료 규정을 살펴보면 보수총액신고와 보험료신고 모두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가상금의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없으나 보험료신고는 납부 보험료의 10%가 가상금으로 붙으며 연체금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와 보험료신고 둘다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1일 단위로 1,000분의 1씩 가산이 되고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는 1일 단위로 3,000분의 1위 가산되어 최대 9%까지 연체금이 붙을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험료 신고에 관해서 살펴보자면 고용산재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의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현장별로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안분비율 방식이 있는데 현장별로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가 있거나 계정별 원장의 현장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 현장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현장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도급 공사인 경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둘다 납부 대상이 되고 미승인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둘다 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승인을 받은 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만 납부 대상이 되고 산재승인을 받은 공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만 납부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고용산재 승인을 받은 공사인 경우에는 원도국과 동일하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둘다 납부 대상이 되지만 고용승인을 내려준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만 납부 대상이 되고 산재 승인을 내려준 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만 납부 대상이 됩니다. 물론 고용산재 승인을 모두 내려준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현장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닌게 되는거죠. 자 이렇게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가 있거나 계정별 원장에 현장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별로, 현장별로 정산을 하시면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분 비율 방식을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이 안분 비율 방식이라는 것은 전체 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장의 비율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현장별 원가 명세서가 없거나 일부만 구분된 경우를 포함하여 계정별 원장에 현장별 코드가 걸려있지 않은 경우에는 안분비율 방식으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안분비율 방식의 산정 예시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 공사 매출액이 100억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100억에는 비공사 매출과 승인을 내려준 공사를 제외하고 매출액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공사 매출 중 고용보험료 납부할 현장의 매출액이 50억이고 공사 매출 중 산재보험료 납부할 현장의 매출이 40억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매출 비율을 살펴보면 고용보험료 납부할 현장 매출액 나누기 총 공사 매출액 곱하기 100 하면 50%가 고용보험료 비율이 되고 산재보험료 납부할 현장 매출액 나누기 총 공사금액 곱하기 100이 산재보험료 비율인 40%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비율과 산재보험 비율을 먼저 산정한 다음에 해당 비율만큼 보수를 반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본사 소속 현장 근로자의 총 보수가 6억이라고 치면 앞전에 산정한 고용보험 비율인 50%만 보수를 반영하고 산재보험의 경우 40% 비율만 산정을 해주는 거죠. 다만 본사 소속 현장근로자의 경우 산재만 현장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현장 일용직 근로자 총 보수가 20억이라고 치면 고용보험료 비율은 50%만 산재보험비율은 40%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주공사비의 경우에는 외주공사비의 30%를 인건비로 보기 때문에 외주공사비의 30%가 10억이라 고 가정을 한다면 10억 중에 고용보험료는 5억, 산재보험료는 4억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사용료의 경우에도 장비 사용료의 30%는 인건비로 보기 때문에 장비 사용료의 30%가 5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산재보험에만 40%인 2억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는 산정하지 않고 산재보험에만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고용보험 산재보험 비율만큼 산정을 한 다음에 고용보험료 납부 금액은 10억 5억을 더한 금액에 고용보험 요율을 곱하게 되면 고용보험료 납부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3억 6천 8억 4억 2억 그리고 기준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 산재보험요율을 곱하게 되면 산재보험료 납부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장비 사용료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산재만 신고하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외주공사비의 30%와 장비 사용료의 30%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자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발표합니다.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 공사에 대한 노무비율을 발표를 하는데, 이때 말하는 일반 건설공사는 원도급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원도급 공사는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 27%를 노무비율로 본다는 의미가 되겠고,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외주공사비로 보시면 되는데, 하도급 공사 금액의 100분의 30% 다시 말해 외주공사비의 30%를 노무 비율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외주공사비의 30% 장비대의 30%를 설정을 한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고용산재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산재 보수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본사고용보험, 본사산재보험 그리고 건설현장고용보험, 건설현장산재보험으로 크게 네가지 ABCD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사고용보험을 먼저 살펴보면 본사 내근직근로자의 보수와 본사소속 현장직근로자의 보수가 포함이 됩니다. 이때 본사 내근직근로자의 보수는 임원급여, 직원급여, 상여금, 사업소득 등 본사인건비가 포함이 되고 본사소속 현장직근로자의 보수는 현장 고용보험 비율만큼만 적용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사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본사 내근직 근로자의 보수만 해당이 된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사 내근직 근로자의 보수에는 임원급여, 직원급여, 상여금, 사업소득 등의 본사 인건비가 되겠죠. 그리고 건설 현장에 대한 고용보험을 살펴보면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 그리고 외주 공사비의 30%, 그외 계정에서 인건비 및 공사비의 30%는 모두 발체를 해줘야 합니다. 건설 현장 산재를 살펴보면 현장 일용직 및 상용직 근로자의 보수와 장비 사용료의 30%, 특고자의 기준보수, 외주 공사비의 30%, 그외 계정에서 인건비 및공사비 30%는 모두 발체해서 산정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때 고용산재보수총액에서 적용제외대상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먼저 고용산재보험을 살펴보면 첫 번째 대표이사 그리고 대표 동거친족 비상임이사보수 비과세금액 해외법인 파견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은 65세 이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이미 가입 외국인, F256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가 되겠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은 휴업, 휴직 또는 보호휴가 중 보수는 적용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계정별 원장을 통해서 산정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은 공사 수입 계정을 펼쳐서 고용 및 산재보험료 승인을 내려준 공사와 비공사의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제외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원도급 공사인지 고용 승인을 받은 공사인지 미승인받은 공사인지 산재 승인을 받은 공사인지를 구분해 줘야 합니다. 총 매출액 70억을 기준으로 먼저 고용 승인받은 하도급의 공사 매출액 33억 3 2 0 0만원 이때 총 매출액 대비 47.6%라는 거 산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승인받은 하도급 공사 13억 5천만원 마찬가지로 총 매출액 대비 19.29%라는 것도 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도급 공사의 매출액 23억 1 8 0 0만원 총 매출액 대비 33.11%라는 퍼센테이지를 각각 산정을 합니다. 물론 총 매출액 대비 퍼센테이지는 모든 합이 100%가 되어야 합니다. 이총 매출액 대비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비율을 산정을 하는 건데 원도급 공사와 고용 승인받은 공사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현장이므로 이두 퍼센테이지를 더하게 되면 고용보험 비율은 80.71%가 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료는 원도급 공사에서만 납부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비율은 원도급 공사의 비율인 33.11%가 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비율과 산재보험 비율을 먼저 확정하신 다음에 이 비율을 토대로 앞서 살펴본 보수 총액을 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본사 고용보험료는 본사 내근직 근로자의 보수에다가 본사 소속 현장직 근로자의 보수를 산정하시면 되는데 이때 본사 소속 현장직 근로자의 보수는 현장 고용보험 비율만큼 산정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말하는 현장 고용보험 비율은 앞서 우리가 고용보험 비율을 산정한 80.71%만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사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본사 내근직 근로자의 보수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에 외주 공사비의 30% 그리고 그외 계정에서 인건비 및 공사비의 30%는 모두 발췌하여 해당 금액의 80.71%가 현장 고용보험 보수 총액이 되겠습니다. 건설 현장 산재보험 보수 총액의 경우에는 현장 일용직 및 본사 소속 현장직 근로자의 보수와 장비 사용료의 30%, 특고자의 기준 보수, 외주공사비의 30%, 그리고 그외 계정에서 인건비 및 공사비의 30%는 모두 발췌하여 33.11%만 반영을 하면 현장 산재보험의 보수총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정한 보수총액에다가 본사 현장 각각 보험 요율을 곱하게 되면 확정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정 보험료를 산정하고 계산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확정 보험료와 동일하게 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산 보험료라는 건 당해년도 예상 보험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근로자가 감소하거나 매출액 감소가 예상이 된다고 라 한다면 계산보험료 감액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계산보험료의 감액은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해서 계산보험료의 보수총액은 30% 초과하여 감액신고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산재 확정보험료 계산보험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케이스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보니 산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카페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